원래 주말에 안 찍는데, 어, 심심해서요. <웃음> 아, 청소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청소가 하기 싫어. 청소는 하기 싫고, 가만히 있자니, 또, 어, 우리 그, 네, 그 열렬한 팬분들 있잖아요. 어, 팬분들하고 톡 하다가 보니까, 또 제목이 하나가 생각이 난것 같아서, 어, 영상 한번 찍어보아요. 네, 찍어봅니다. 네, 내 팔자의 오늘의 주제는 아, 오늘의 주제는 내 팔자의 남자운 음, 남성분이라면 내 팔자의 여자운이겠죠 정말 나는 어, 내 팔자의 복이 딱 여기까지인가 왜냐면 그렇잖아요 거희망공물을 하면 안돼딱내 복이 어디까지인 줄 알아야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아 어, 왜냐면그 희망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나도 <웃음> 잠깐 자 여기서 코, 카드를 갖다가 다섯 개를 뽑았어요 나는 나는 아니야 나 싫어 나 싫어 <웃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나 이거 아니야 아, 나 3번 <웃음> 1 2 3 4 5예요 아 3번 아 짜증나 그냥 색깔 보고 골랐는데 오씨. 어우 씨. 아무래도 아, 양다리 느낌 드는데 자 여러분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웃음> 여러분은 몇번 어, 어, 고르셨어요? 난 3번, 아난 3번 이상하게 나면안 되는데 <웃음> 3번에 초점 맞추고 계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 네, 암튼 1번서부터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네팔자의 남자운. 음, 이성운, 뭐, 남자운, 여자운 뭐 이런거죠. 음, 아무튼 그래요. 자, 첫 액면 카드로는 나이트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음, 나이트 오브 컵스가 뭐예요? 좋게 말하면 로맨틱한 남자지. 음, 네팔자에는 로맨틱한 남자가 있는 건가? 모든건요 액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저는 희망고문 같은 거 하는 거딱 질색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만큼 사람 뻘짓하게 하는 게 없어. 시간 낭비에다가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알고 있어야지. 내가 기대치를 갖다가 요만하게 잡았다가 이만한 게 나오면 은와 대박이다 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응 이만한 게 기대했다가 요만한 게 나와봐. 요만한 게 나와봐요. 응. 아니 그래도 내 팔자의 운이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한 게 나오면 큰거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도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실망을 한다는 거지 기대치를 낮게 잡으시다 음 내가 너무 단호하돼단호하 <웃음> 어, 재수용합니다 음 아무튼 음. 뭐지 어, 시작은 되게 좋은데요 어, 일본 카드 뽑으신 분? 나 일본 카드 뽑을 걸 그랬나 음. 어디 봐요? 음.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들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도 그렇고, 쌍방이 어떤 감정적으로 되게 만족하지 않나 싶어요. 음, 맞아. 감정적으로 되게 만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가다 보면 약간, 음,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이제 그래서 나 확인할 거다 했어? 어. 썸타다? 일일 했어? 어, 잤어? 어. 밥도 먹고 놀러다니고 이를 다 보면 어떻게 돼? 어, 어. 근데 미래를 또 계약하기 시작하잖아. 자기 우리 뭐 할까? 어. 우리뭐 해서 먹고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집은 어디다 사면 좋을까? 꼭 굳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걸 한단 말이지. 음. 왜냐하면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잖아, 그죠? 과거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더어 과거보다 나은 오늘, 어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일본 카드 냄새가 조금. <웃음> 못냄새가 나는데요 선생님. 못냄새가 나긴 못냄새가 나. 냄새가 나. 어, 그거지. 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해도 살기가 힘든 세상에. 맨날 남자가 그러는 거지. 아름다운 밤이에요.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맨날. 응. 그 남성분들이시라면 어, 좀 보, 박자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어머 자기야 별이 너무 아름다워 맨날 동화 속에서 사는 거지 어, 꿈만 먹고 사는 거야 현실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꿈만 먹고 살수 있으니까 어, 우리는 현실의 동물인데 어, 그런 게 어, 항상 대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어, 대화하기가 점점 싫어진다? 어, 자기야,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귈려면, 이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맨날 어떻게 꽃 보고, 별 보고 살아? 뭐, 우리가 집시야? 그런 거지. 우리가 유목민이야? 어, 우리가 재비야? 어, 추워지면 강남 가게? 어, 그거 아니잖아. 어.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나중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음, 여러,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래. 그래도 조금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래, 그리고 사람이 꿈이 없으면요. 낙이 없는 거예요. 꿈을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 어. 실망, 실망을 너무너무 실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뭐야? 그래도 잘될 거야, 그래도 잘될 거야 하면서 미련스럽게 쥐고 나간다는 거지. 음. 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 어떻게든 고쳐 써보려고. 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어,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 아 어, 맞아요 결국은 돌아오고 아, 내가 뻘짓 했구나 내가 이 새끼한테 아니면 내가 이 년한테 뭘 기대해 어, 그래 너너 너, 너는 그냥 별이나 보고 꽃이나 보고 살아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면 음. 과거에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 어디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가 그랬잖아요 남녀간의 문제라고. 다들 연애 연애하고 싶어 서 죽을라 그래 내전 저기 막 어저께 그 저기 막 저녁에 누구한테 갑 갑자기 까똑하고 그 어, 왔어, 어 까똑하고, 어어 어, 남자 맞지, <웃음> 남자가 왔어요, 어 내가 차내야, 어 근데 저기 막 심심하대, 어 심심하면 발 닦고 잘해, 새끼야 내가 그랬어요. <웃음> 그랬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말을 그렇게 하게 저렇게 하긴, 어, 저기 봐. 과, 저기 봐. 그럼 뭐라고 그래? <웃음> 내 남자도 아닌데. 그리고 인연이 어, 인연이 어긋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항상 같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야. 여러분 그렇잖아. 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항상, 어,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그랬나? 어, 내가 이때 이랬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한다라는 거지. 음, 저는 헤어지면 후회는 안 해요. 미련이 없어요. 음, 여기 그러신 분들 꽤 많을 거야. 저기, 막, 어, 저,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처럼집진해요 좋으면 얘기해요 라고 하시는 분 어, 있어요 어, 그분이 제 이, 이큰타로 초창기 때서부터 항상 열심히 어, 들어주시고 저, 저로 인해서 힐링 받는 예, 받는다는 분이시거든요 음. 그분도 미련을 남기지 않는데요. 저도 그래요. 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있을 때 최선을 다해요.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다안 되면 최선을 다해서 안 됐으니까 뭐더 이상 미련이 없더라고요. 어, 아쉬움이 안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아쉬움 남기고 그때 그럴 걸 하지 말고 차라리 곁에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더 해줘봐요. 그러면 이런 마음 자체가 안 남어. 그때 그랬을걸. 응. 그러면 나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 뭐 돌아오면 뭐 돌아오는 대로 또. 응. 어차피 미련이 없으니까 뭐 돌아와도 반갑더라고요. 응. 왜냐면 그때 그걸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뭐 돌아오면, 어, 잘 지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응. 그러니까, 이, 미련을 남기지 않는 건 상대방을 위해서 남기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안 남기는 거예요. 에, 상대방은 그렇지. 내가 뭐라도 된 것마냥 우쭈쭈 해주고 우쭐해지겠지. 어, 우쭐해지겠지. 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내가 뭐가 된것 같겠지. 어, 근데 그거는 그 그거는 아니지. 받은 만큼 나도 해야지. 어, 그래야 관계가 깨지지 않고 오래 가는 거죠. 어. 메아리가 없는 산에서는 어, 사람들이 야호를 외치지 않아요 어, 야호 하고 외칠 때 야호 하고 메아리가 와야지 어, 계속 야호 야호 부르고 싶은 거라니까 음자그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이 후회하고 미련을 남기고 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내 머리 내가 줘 뜯는 거지 어. 이브킥도 식상해. 이 정도 되면 어, 원형탈모가 내 손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어, 내가 내가 뒤에다 뽑아가지고. 어, 괜히 쓸데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 화풀이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 악순환의 연속이야. 야너 그럴 거면 시집이나 가. 어, 그런 거지. 아니 내가 시집 가기 싫어서 안 가냐? 이 새끼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곳에서 음, 항상 음, 항상 어, 뭐가 혼돈 혼돈이란 게 생긴다 이거죠. 음, 너와 나는 행복하고 음, 너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어, 들여 닥친다. 근근데요 음,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이게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천이면 한둘 있을까 말까 해요. 어, 진짜 내 사람만 바라보고 가는 케이스. 어, 다 누군가는, 어, 짝이 있으면서도, 그 지나가는 여인, 여인의 붓냄새에, 어, 눈길이 가고, 어, 뭐지? 향기에. 취해서 가고 그런 게 다반사야 어. 선생님 향길만 취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 그년 그 놈이 잤다니까요 어, 그럴 수 있다 어. 헤어질 거 아니면 그냥 어, 나는 모른 척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헤어질 거 아니면 어. 젊은 친구들은 이거 이해 못해 음. 그렇지만 사겨봤잖아 사겨보니까 다 똑같은 문제로 헤어지잖아 그럼 그때마다 계속 헤어질 거야? 사람 정들이는 시간이 그렇잖아요. 정을 들여야 되잖아. 음, 그 정들일 때 공도 들고 시간도 들고 마음도 들고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배신했으니까 그게 배신감이 크기는 커. 그렇지만 또 누굴 만나 이 시간을 갖다가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배신당하고 반복하고 또 배신당하고 그러려니 그냥 이 뜻놈하고 있는 게 낫지. 어. 그래도 나밥안 굶기고 지할 어, 일 하면 그냥 있는 놈하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티비 어, 틀어봐 여자들 다 벗고 나와. 그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티비 틀어봐 한 번씩은 벗어 줘. 어. 남자든 여자든 티비 틀면 다 벗어. 왜그 눈욕이야 그런 거 없으면 티비 안 본다니까. 어, 네 배는 그냥 푹 떨어졌고, 자기는 이제 우겨. 이건 인격이야! 근데 누가 그래? 누가, 누가 그걸 인격이라 그래? 돈이 많아야 인격이지. 돈이 없는데도 인격인가? 그건 그냥 내장 지방일 뿐이고, 어 인격 같은 소리 하네, 응? 그 저기 막, 에, 에, TV 틀면 씩씩팩 다 나오는데 어 자기 배 보고도서도 아니 이애팻내가 이 어디다가 눈을 대서침 흘리는가 보라 침안 닦아? 이애내네야 이러지 말고 어내 배를 한번 보시라는 거지 어, 그냥 내 여자가 어내 어, 여친이 어, 씩씩팩 보고 침 흘리면 그냥 넌지시 내부킨 하나 줘요 어, 그럼 돼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어, 별거 아니야 그래도 어 밤에 같이 누워서 잠자고 한숙밥 먹는 거 누구야? 그렇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난 어, 나랑 나라는 얘기지. 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소한 것에 발끈하지 말아요. 어. 같이 즐겨 어. 저배 접에나 배나 네배나 내 것도 여섯 개가 모이면 식스팩이야 자기야.라고 우기든가 어. 우기는 데 장사 없어요. 음. 맞아. 어. 이게 관계가 불안 불안해지면서도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매, 매번 매 이렇게 마음을 졸인다 라는 거지 매번 마음을 졸여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응. 그 주변에 사람들 많아 찾아보면 그 사람만 사람이 아니야 한국에 치는 게 사람인데 선생님 많아도 없어요. 알지. 많아도 어, 없지. 어. 그렇게 많아도 내 남자 없고 그렇게 많아도 내 여자 없는 거야. 음. 그게 뭐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들어는 봤나? 음, 그런 거지. 그래도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봐요. 이렇게 되면 밤에 잠못 자. 열받아. 어, 몸은 몸대로 아파. 신경, 어, 신경은 어신경 신경대로 날카로워져. 주변에서 나들어. 쟤 또라이야 이래. 그럼 누구 손에 그치 내 손해라는 거지 어, 내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예 남자 복이 없는 게 아니야 어. 그래도 처음부터 못하는 놈이 있는데 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처음엔 잘해 아, 세상에 선생님 처음부터 못하는 놈이 어딨어요 처음부터 못하는 놈 많아요 어. 저기 처음부터 못하는 놈하고 사귀어봤다는 사람 손 들고 댓글 한번 달아줘보세요. 1번분들 음, 위로되게. 어, 처음부터 못하는 놈들. 어, 천지 빽깔입니다 어, 그래도 처음엔 잘한다는 거지. 어, 이제 어느 정도 사귀고 나서 어,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질 무렵서부터 음, 안개가 들이오기 시작한다. 어. 근데 이건 그래요. 예, 이런 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연애 경험이 별로 없거냐 어, 그런 거지 내 마음이 너무 순수할 때 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지 어. 내 마음이 순수하니까 상대방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건데 아니야 사람의 순수의 색깔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커만데도 지가 순수한 줄 안다니까 어. 자기의 마음이 하얗고 배고 같은데도 어, 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시커매서 스치기만 해도 오물이 묻는데도 자기는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많아요. 예, 그 순수하다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지. 어. 음. 그래서 항상 본인은, 어, 어, 패배자? 어, 나는, 어, 나는 버림받았어. 내가 버려놓고도 버림받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어, 생님 제가 버렸는데요. 버렸는데 왜 네가 버린 버튼 같은 느낌이 왜 들어? 그건 뭐 때문이야? 어, 미련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음, 이 내가 이랬으면이라는 그런 마음이 남고 그래도 그때는 되게 좋았는데라는 미련이 남으니까 뭐야? 팔로 쳐놓고도 내가 차인 것 같잖아. 바로 그게 그거야. 음, 이제 깨달았나? 열열 음, 열 번을 차면 뭐하나? 열번다 차인 것 같은데. 아니, 그렇소? 시간도 돈이야. 음. 아, 지친다. 이제는 사랑이고 뭐고 선생님 저는 제 길을 모르겠어요. 제 팔자는 이런 건가요? 정말 답이 없나요? 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 음. 남자는 없지 않다. 음, 남자는 여기 이 친구는 남자는 많아요. 항상 자기가 두고 돌아서서 그런 거지. 어. 음. 자기가 돌아서서 그래서 남자 부리라면 여자 많아. 어. 본인이 돌아서서 나오는 거지. 왜? 내마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 음. 그럼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음, 나쁜 거야. 그럼 전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어, 맨날 정착하지도 못하고, 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갈아타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 유목미처럼, 음, 노래, 노래에서나 집시여인이 아름답지.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들지. 음. 그거는 어, 마음먹기 따라서 달라 법륜주님이 그랬잖아 3년 가서 재혼할 거면 뭐하러 3년씩 기다리냐 어, 뭐 오늘 헤어졌더라도 내일 남자 만나면 돼 어. 여러분 그럴 자신 없어요? 아, 쏘아래 질러 어, 충분하다 어, 여기 남자 있어요 음. 그 남자 아니고 이 남자 아니고 저 남자 아니더라도 어, 저기 저 남자라도 내게 겨운다 어.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어. 그리고 슬럼프에서 빨리 좀겨 나와라. 어. 이게 누구 손에다? 어. 내 손에다. 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만큼 어. 나만 손해 난다는 거예요. 음. 뭐하라 그래? 인생 짧아한번 가면 오지 않아. 어. 시간 굉장히 짧아. 여러분. 저기, 막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 엊그저께 갔죠? 중학교 기억, 어, 중학교 때 기억 엊그저께 갔죠? 돌아봐봐. 지금 자, 여러분의 거울을 봐봐.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디까지 와 있나. 다 엊그저께 같아. 나도 우리 애들 크는 거 보면서요.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라고 생각을 해. 엊그저께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늙어 있다니까? 내가 늙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잖아요. 그런 거야. 응, 믿어. 믿습니까? 믿어 믿어. 음, 이런 말은 믿어도 돼. 음, 자, 그러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그만 좀 아파하고. 음, 사랑의 상처로 이분은 너무 아파한다. 왜 이렇게 아프다는 거 뭐야? 마음이 여리다는 거지. 어, 마음이 여리다. 음, 없는. 저기 말. 그. 하늘이 내게 새로운 인연을 주시기 위해서, 어, 헌 인연은 떠나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요. 음,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알아? 나도 알지. 내가 말은 이렇게 쿨하게 하는데요. 나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안 돼. 어, 과거에 집착하고 미련이 남아요. 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어, 아프지 않다는 건 아니야. 마음이 아파. 응? 살을 섞고 저, 정을, 정을 정을 정을 주던 사람이 떠났는데 어찌 마음이 안 아프겠어. 아파요. 응. 음, 그렇지만 어떡하겠냐라는 거야. 응. 음, 잡는다고 잡아주고 매달린다고 어 나한테 사랑을 주겠어? 아, 아니지. 이이 음, 1번 이 카드는 이이세 라인에서 똑같이 나온 카드가 집착이라는 카드예요. 음, 어, 집착을 하면 할수록 어, 내, 다른 남자가 안 들어와 어, 내가 과거의 기억을 꽉 잡고 있는데 새로운 인연이 눈에 보일 리가 있나 어, 계속 잡아봤지만 돌아오던가요? 어, 안 들어와 남자들은 잡으면 잡을수록 뛰쳐나가고 싶은 게 어, 남자의 심리라니까 음... 아니 남친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자 안봐몇 시간째 근데 그거 안 본다고 뭐라 그러면요 더안 봐요 어, 그냥 언젠간 보겠지 하고 내 깔게 둬야 돼뭐 어, 저기 뭐야 지 손해지 내 손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내 응, 깔게 둬야 돼 여러, 여, 여성 여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은 승자는 누구다? 어 여자다 결국은 승자는 여자예요 왠지 아세요? 남자는요 늙으면요 진짜 외로워져요 늙으면 그게 안돼 쓰질 않아 쓴다그래도 발기력이 젊었을 때 같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조금 그거 된다고 꼴값 떨다가 어떻게 된다? 어, 낙동강 오리알도 이보다, 어, 너보다 팔자가 좋다,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남자분들 잘 들어요. 지금 여자분이, 어, 여성분 있고 내 파랑새 있다면 충성해. 딴데 보지 말고. 어, 그 다리에 힘 풀리는, 어, 그 순간 굉장히 빨리 와. 우리가 어렸을 때 엊그저께 갔잖아. 근데 우리가 이날 먹었어. 그럼 다리에 힘 풀리는 난도 어, 눈 떠보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 있더라. 어. 나는 내 발로 쓰고 싶은데 쓰지가 않더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지, 음, 아셨죠? 잘해요. 어. 다른 게 보험이 아니야. 어. 내 여자 잘 지키는 게 보험이야. 응? 자, 그럼 1번 카드 여러분도 집착에서 그만 벗어나라. 그래야지 새 인연이 들어온다. 여러분들은 어, 남자가 있다라는 거야. 어, 계속 들어와. 어. 여자가 왜 꽃이겠어? 어. 봄이 되면 꽃은 피죠. 그럼 나비는 날라오게 돼 있어. 그게 자연의 이치고 섭리야. 어,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과거를 비워내기, 비워내지 못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지. 돌아보면 반드시 있다. 있어. 야 미국같이 없는 데서도 있는데 한국같이 넓은 데서 왜 없겠어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 기운내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뵈요.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인 네, 네 팔자의 남자복 어, 나는 어떤 복이 있나 음, 어떤 복이 있어요? 1번 카드는 남자는 계속 생기는 복이 있어? 음, 나그 정리를 안좋네 1번 카드 분들 <웃음> 이, 여기까지 버블래나 모르겠다. 아무튼, 어, 1번 카드 남자는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해준다. 어, 그게 그거까지 어디야? 네, 2번 카드 거를 어, 1번 카드에 와서 내가 결국 <웃음> 생각해보니 안한것 같아서. 아무튼 어, 제수합니다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음.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 어, 카드 두개 뽑아서 뭐 알겠어요? 음. 그러나 두개 내용은 참 좋네 어, 시작이 좋아도 불안해 어, 차라리 그 사람은 말려 놓는게 좋아야 진정한 진정으로 좋은 거라 그러잖아 나는 끝이 좋았으면 좋겠어 시작보다는 어, 시작이 아무렴 어때 끝이 좋아야 좋은 거지 아니 그렇소 어, 난 그렇게 생각하오 나 응. 유행가 되겠네 아니 그렇소 <웃음> 처음에는 되게, 어, 불 붙듯 달려오네. 어, 스타트가 항상 좋네. 어, 그 최선을 다한다? 오, 남자, 어, 남자, 남자들이, 어, 이거는, 어, 쌍방일 수도 있고, 어, 남자들이, 어, 이걸, 그 뭐지? 이, 그 뽑으신 분이 남성이라면 여자들이, 어, 그니까 이성들이 나한테, 어, 사력을 다해서, 어, 뭐지? 저거 저거 없이 노이즈 없이 다, 달려온다 그게 뭐야? 불순물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달려온다는 거야. 시작은 음, 순도 100% 어,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고 뜨겁게 사랑을 한다. 어, 싸, 어. 특히 여기는 여자가 더 적극적이다. 어, 이번 카드쪽 이번 카드는 여자가 더 적극적이고 어. 야, 무슨 그 뭐지? 글라디우스? 글라디오스야딱 그런 느낌 나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 어, 배고픈 사자 풀어놓고 어, 이기면 사는 거고 어, 지치면 죽는 거고 딱 그런 느낌 나.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 응? 사, 사랑도 최선,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거 좋지만 싸울 때도 최선을 다하네. 음. 화끈한데. 아,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음이 이건 그래요. 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것 같아. 어 처음엔 저 여자 듣다 멋있다. 어 만능이야. 어 여자 맥가이버. 어 근데 그 맥가이버가 막 고쳐서 맥가이버가 아니고요라그 경제력이나 어떤 그 생활면에 있어서 어, 맥가이버라는 거지. 어. 어,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벌어 없겠어 하면서 쫙 갖고, 짜잔 여기 100만원 얼마면 돼 어,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주겠어 얼마 200? 오케이 콜 투모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여자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야 어. 좋지 나는 솔직히 그래요 나냐 너냐 누가 둘 중에 능력이 있으면 좋겠냐 그럼난 내가 능력 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상대방 경제권이 상대방한테 있으면 나는 을로 살아야 돼 차라리 난 내가 갑으로 사는 게 좋아 왜 내가 벌수 있으면 어 상대방이 얼마를 벌어오든 별로 상관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어안 벌어다 주면 어떡하지 맨날 어뭐 해서 받쳐야 되고 아나 어, 을사 을의 삶 싫다 어, 생각만 해도 짜증 난다 여러분 갑질하는 삶이 좋은 삶이에요. 어, 조금 돈이 들어서 그렇지. 어, 얼마나 좋아?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 돈 뿌리는 거. 음. 그것도 나쁘지 않다. 어, 인생 뭐 있어? 음, 그거지.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여전사 같고, 막, 그런, 어, 여장부 여전사 이런 느낌이나, 여러분한테. 어 그런 사 나지만 나도 어잘 따지고 봐봐 그럼 나도 여자고 어, 어 나도 여자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랑이 깨지면 내맘 나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쿨하게 할 때는 그렇잖아요 나도 너한테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 개자식아 음. 프랑스 한마디 할까? 응, 어, 이시벨롬, 응, 어, 이렇게 되는 거야. 프랑스 이시벨롬, 어, 프랑스 시벨롬, 응, 어?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야, 여자가 하무리 어, 여장부고 어, 여전사고 그래도 브레인이 뭐야? 그래도 여자라는 거야. 가슴 아프다고 이 새끼야. 어. 제가, 어, 내가 제가 욱했어요. 응, 내가 욕했어요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나같이 상대방이 떠나가는 게 어, 그런 걸 제대로 된 대화도 어, 나눠보지도 못하고 어, 제대로 된 대화를 좀 해봐야 될거 아니야. 이 새끼야. 어? 말을 어, 말을 해봐야 되는데 제대로 된말 한마디 못하고 어, 남자들이. 어, 이성이 떠나간다. 여자가 떠나간다. 이성이 떠나간다. 음, 이, 이 카드를 고른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남자라면 그년이 그렇게 어, 제대로 말 한마디 안하고 떠나가는 거고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이 여자라면 어그그시기가 어, 나한테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떠나가는 거라 이거예요 어, 한마디로 뭐다 어, 개시기다 라는 거죠 이때 껏 어, 남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팔자의 남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디 봅시다 어. 어. 저기 막변은 화려, 화려했나봐? 그런 것 같아요 어. 연금술사 어. 그런 거 어. 그런 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지 어. 맞아요 언어의 연금술사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어. 그 연금, 연금술사를 갖다가 왜딴 여자한테도 한다라는 거지. 이런 개 같은 놈이 다 있나. 어, 그런 거예요. 나한테만, 응, 화려한, 응, 언변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재능을 나한테만 써먹자니 그 새끼도 아까울 거 아니겠어? 어, 그런 거지. 이 좋은 재능을 왜한 사람한테 써먹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 그과거에 남자들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늘 상처로 끝났다 이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남자에 대해서? 믿지 못하잖아. 음, 믿지 못한다. 어. 믿지 못하고 전처럼 그렇게 어 남자한테 이렇게 마음을 다 퍼부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그 전처럼 음. 그렇게 어떻하면 어 내가 어 얘를 더 기분 좋게 해 줄까? 어 어떻하면 얘를 갖다가 어어 어, 편안하게 해 줄까? 이제 그것조차도 어 내가 뻘짓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 맞아. 음, 그런 거예요. 음. 남자들이 참 못됐어. 음.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 푼, 두푼 모아오는 돈도 남자들한테 많이 뜯겼다라고 봐 어,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어, 이성하게 뜯겼다 어,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 어, 맞네요 음, 그러, 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 마음도 너무 피폐해졌다 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기, 기분이다 어,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 뭐 저기 막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가서 주님 찾고 계세요? 주여, 응. 어. 그러면서 이제 이거 보는 거예요 타러? 점집에 가긴 차마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인터넷 어 인터넷 어, 타로 보는 거요? <웃음> 여러분, 음, 교회 가 교회 가서, 응. 어. 저기 막 하나님 찾다가 타러 보거나아니면 점집 가거나 철학원 가거나 이런 거에 너무 그렇게 어 양심 아파하지 말아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쪼잔하게 느껴 거지 어, 하나님, 부처님, 그리고 성인군자들은 쪼잔한 거고 거리가 멀어요. 음, 요즘에 종교도 위아더월드야 응. 음. 이제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언제부터, 이게 진짜, 뭐, 기독교인이 들으면 나한테 돌팔매를 던지겠지만,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의 토속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조상님을, 어, 조상님을, 어, 저게 제사를 올리고 조상님을 갖다가 받들었단 말이지, 어, 천지신령, 하늘에, 하늘에, 에, 신, 땅에 신에게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자기의 신들이 있다는 거야, 어. 어쩌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까지 날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우리의 신은 어, 우리의 원래 신은 어, 저기 막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 지금의 기독교 아, 종교적인 얘기가면안 되는데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저기 막 저기 막 우리가 배신을 한 거지 우리의 종교를 음. 우리도 우리의 민속신앙에 다 있었어요. 다 외국, 외국물, 외국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어, 말이 샜어요.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민감한 부분은 제가 죄송해요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냥. 어, 따지지 맙시다. 그렇다는 거야. 이런 거 보면서 양심, 뭐, 가책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인간에게 다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서 다 용서해 주신다. 어. 아가야. 이런 거 보서 네 마음이 달래진다면 가서 보고 오너라 그러실 분이시다라는 거지. 음. 자 어디 봐요. 어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타고난 어, 이성우는 나쁘진 않다. 어, 그래도 남자는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야. 어, 남자는 계속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이, 어, 남자를 후리는 재주가 있어. 어.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후려도 안 넘어오는, 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후림은 넘어오잖아. 너무 어. 온다.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좀 시원시원한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남, 그런 거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음, 잘 찾아봐. 여러분들의 복은 뭐다? 어, 후리면 잘 넘어온다. 어, 맞아요. 어, 안 넘어오면 그게 문제지만, 후리면 잘 넘어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가, 흐지부지 하지가 않아. 딱 목표를 하나를 정하면, 어, 뭐야? 어될 때까지 간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뭐야? 뭐 뭐긴 뭐야. 어, 적중률이 좋다라는 거죠. 어 적중률이 좋아. 근데 상대는 뭐야? 어 상대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찍으면 간다야? 상대방이 안 움직인다 잘. 상, 여러분들에 비해서 상대방분은 좀 내성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요. 남자라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어 관망만 하고 있어. 어 무슨 관망대야? 어, 관망만 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이 돌격앞으로 이렇게 되는건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 여러분들은 남자를 사귈 수 있는 능력은 탁월하다 어. 어, 탁월하다 어. 그렇게 하고 어, 지나간 놈이라도 어, 여러분들이 끌어오고자 하면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다 어. 아, 제외 못해서 어, 안달난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되거든 어. 원하면 끌어올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 특이한 그 시원시원함으로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달라붙는 남자가 다 뭐다? 어 저기 막 내성적이야 연금술사라면서요 연금술사하고 내성적인 거하고는 그래 한마디 던졌는데 완전히 주옥같네 어. 한 마디도, 한 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여자들이 뻑가네? 그럴 수 있지. 어. 말을 많이 해야지만 쓸, 쓸데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어. 한 마디를 던져도 여자들의 가슴에 가서 딱 꽂힌 뭐다? 어. 그러면 그게 봐도 연금술사다. 어. 개그맨들 중에서도 봐봐요. 말을 갖다가 계속 하는데도 웃기지 못하는 개그맨들이 있는가 하면 한 마디를, 만한 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다잡빠지잖아 그런 거예요 연금술사는 그게 바로 연금술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 지나간 것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 남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그 그 놀라운 능력 어 여러분들의 경제력 어커리운문이잖아 어. 자기 그리고 여러분들 잘 놀잖아 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매력이라는 거지.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다. 충분히 남자를 어,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남자한테 대시 못 받나요? 아예 못 받지는 않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오는 편이다 이거지. 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성격이 어, 쿨해가지고 민기적 민기적 기 거리면 답답해서 이 새끼들로 안 와서 딱 끌고 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시할 때까지 본인이 못 기다린다는 거지 대시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 기다리면 대시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못 참는다라는 거지 어, 그걸 뭐하러 참고 있나 누가 대시하든 먼저 대시해가지고 사귀면 임자지 안을 아니, 아니 그렇소? 아, 중요한 게 뭐야? 사귀는 게 중요한 거지. 어, 그런 거예요. 어, 근데 왜 자꾸 헤어지나? 이거 왜 헤어지, 왜 자꾸 헤어지게 되나요? 그거는 이게 마지막 남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어, 마지막 남자만 헤어졌겠어? 앞으로 더 많은 연애를 해야 되니까 헤어진 거겠지? 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하지 마오. 어, 그대에게 마지막 남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요. 그럼 언제쯤 도착하나요? 어...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은 도착하겠죠 음 어느정도 내려놔야지 내려놓고 내려놔야 차가 떠나지 차에 짐이 잔뜩 실려 있는데 차가 무거워서 갈 수가 있겠소 어 그겁니다 어. 마지막은 온다 왜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도 있는 거거든요 어 마지막은 올 테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은 어 갑을로 논하자면 갑이다. 어 여러분들은 대, 어, 대, 어, 대체적으로 갑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 떠나간 남자가 아의 삶에 지겨워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 어, 저 새끼들이 왜 가나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새끼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왜? 팔은 안으로 굶거든.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다 그래도 내 잘못은 솔직히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 근데 내가 왜 무조건 100% 여러분들 편을 드냐라고 하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자하고 남자의 뇌구조상 여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나는 약자의 편에 서는 거야. 남자가 그거 하나 이해 못해? 그치 아 남자든 여자가 무슨 말 해도 관심이 없어. 음, 자기야 나 이거 핑크 옷이 이뻐 보라색 옷이 이뻐 그럼 남자들 뭐라 그래 대체적으로 다? 어둘다 이뻐. 그거 뭐야? 난 네가 뭘 입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 다 그래요, 자기야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하면 둘다아둘다 아, 너한테 어, 어울려.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해? 자기야 이게 괜찮아, 저게 괜찮아. 어, 저거는 샤프해 보이고, 요거는 어 넉넉해 보이는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주잖아요. 왜?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근데 남자들은 뭐야? 오로지 어, 초점이 어디에 뭉쳤다? 그래 자빠져 자는 거. 응. 거기에 초점이 뭉쳐있으니까 내가 무슨 어차피 벗길 건데 무슨 회사 듣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관심이 없다 그거 외에는. 응.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응. 여러분 아셨죠? 자이번 카드 여러분들한테 남자복은 있다. 어 여러분들한테 대시하는 사람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대시하는 사람의 성격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 왜? 어, 여러분들이 들이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하고 에너지가 맞는 사람은 좀어 어, 조용조용해. 어. 좋게 말하면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차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거고 애새끼가 매가리가 없는 거야. 어. 그러면서도 뭐야? 어, 작업질은 또 어, 잘해. 자, 남자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야지 여자들이 따라오지. 어. 그래도 말 하나는 잘 내뱉는다. 핵심을 찌르는 말을 잘해서 여자들이 잘 끌, 어, 들러붙는 그러한, 어, 스킬의 소유자라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자 그 딱, 그리고 여러분들에 비해서 경제력이나 어떤 사물을 보는 거나 일 대처 능력은 여러분들보다는 못해요. 음, 여러분들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어, 어, 수우미양 가루 따지다면 미정도는 된다라는 거지. 네, 2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잘못 고른 느낌이 확 나. <웃음> <웃음> 선생님 마음 비우고 살래면서요아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인간인지라 끝까지 들어 끝까지 어. 인간인지라 어. 나도 희망고문 <웃음> 나, 남한테는 내가 그렇게 냉정하게 너? 넌 남자 복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아 내가 늘 그러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 아, 남자복 좀, 이제부터 좀 있었으면 좋겠네, 쉽지. 어, 어디 봐요 어디, 뜨려, 펜타클. 아, 나 진짜 이거, 뜨려, 펜타클은 그건데, 어. 약간, 어, 바람기, 어, 그런 거 있잖아. 어. 맞아, 응. 맞아, 맞아, 응. 지친다. 아, 이, 이, 지친다. 첫, 첫 카드부터 지쳤다라는 거지. 응. 최선을 다한다. 응. 최선을 다하지만, 응. 아, 이, 저기, 뭐야. 이거 왕카드 나왔잖아요. 왕카드. 어, 이게 뭐예요? 어, 지 잘라 마사 사는 거지. 음. 그러면서도 뭐야? 왕은 뭐예요? 언제든지 어, 뭐지? 쿠테타나 반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올 수 있는 게 왕이에요. 더 이상 갈갈 갈, 데가 없다라는 거지. 더 이상 갈 데가 피할 길도 없고 어,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카드가 나오면은 그런 거지. 음. 건의적이기도 하지만, 어, 문제가 생기면은, 어,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왕카드가 나오면. 결국은 깨진다는 거지. 갈 곳이 깨지는 것 밖에 있냐 왕에서,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마지막 수수이잖아요 어, 마지막 하나를 납둔게 왕이라는 거지. 어, 그래서 좋게 나올 땐 좋은 거지만, 나쁘게 나올 때는 저것만큼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여왕하고 왕이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차라리 쪼무리하기가 나오는 게 속이 편할 수 있어. 왜? 시, 인생 심각하게 안 살아도 되잖아.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은 매번 그렇게 궁서체로 살아? 어, 어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어, 항상 인생이 그런 거예요. 끝까 여기는 이 3번 카드는 그 대충이 아니야. 끝까지 해볼 만큼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어, 더 이상 갈 길이 없었을 적에 어,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갈 가, 차로 이렇게 가면 저기가 어, 보면 어, 저기 막저 데드 어, 데드 로드야. 어, 데드 로드가 보여. 그런데 보이니까 턴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가서 확인을 하는 거지. 혹시 새끼리 있나 싶어서. 어, 바로 킹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스럽다. 이만큼까지 왔는데 가서 확인을 해야지. 저게 진짜 되돌아오든지 아닌지. 그쵸?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다. 거기까지 갔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지. 너무너무 대충 중간쯤 와서 아니다 싶으면 싹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1번 2번 카드는 중간쯤 와서 돌아가요. 어, 이렇게 끝까지 안 간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끝까지 간다라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을 펴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 둘중 어, 둘 하나가 바람을 폈어.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바람 폈어 이 새끼. 아야너너 어, 꼬레 너 바람 펴? 꺼져, 이 새끼야. 너랑은 다시는 안 만나. 이게 아니라는 거지. 참을 만큼 참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딘 다음에서야 더 이상 내가, 어, 어 가다가는 숨 막혀 죽겠구나. 꼴깍 하겠구나. 어, 저기, 막, 뭐, 어, 저기, 막, 그, 뭐야. 그, 그, 그거, 그거. 그, 그, 그, 그 강을, 니그 강을 건너지 마오. 어, 내가 먼저 건너겠구나. 싶을 때까지 간다라는 거지. 응. 어. 그러니까 이 3번 카드는, 아, 내가 뽑을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 아씨 한것 뽑을 거예요딱내 얘기네, 진짜로. 음. 상대방은, 어, 이제, 자기 맘대로 한, 그, 그러니까 말, 여자 말을 잘안 들어. 나, 아, 제가요, 서, 서, 여러분들, 그죠? 선생님 막 성격 시원시원하고 말하는 거 시원시원하고. 막그런데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래서 여자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 저안 그래요. 믿어주세요. 아, 눈물로 호소해도 안 믿겠지? 어, 그래서 내가 눈물로 호소 안 하는 거야. 어. 자, 암튼 어, 그렇다는 거예요. 어. 아. 겉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속모습, 속모습은 뭐야? 어.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 이기적이고 항상 둘이 같이 사랑했는데 남는 건 뭐야? 어, 나 혼자만 남는다는 거지. 어.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야 어. 상대방의 마음은 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 오늘은 이만큼 좋다 내일은 이만큼 좋다 들쑥날쑥한데 내 마음은 어떻게 돼? 어. 변함이 없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 사랑의 크기가 쌍방에 같으면 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근데 이 3번 카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게이 카드에서도 보여져요 오, 아, 내가 뽑았지만 딱 맞네 어. 노력을 많이 했다 아 씁쓸합니다 아, 씁쓸해 소주 아 소주 필요해 나 지금 음, 근데 내가 술을 못해요 술을 어. 저기 위스키인데 아, 위스키 한잔 마실까 여러분 음주방송 한번 해? <웃음> 나술 못하는데? <웃음> 자, 어, 안정적인 삶을 바랬다. 어, 안정적인 삶을 원하, 원했기 때문에, 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 저, 여러분, 그, 왕가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왕이 부인이 많으니까 아들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 거기서 원자가 되고 세자가 되고 왕에 오르기까지 숱한, 어, 그 숱한 위험들을 갖다가 왕도 극한 직업이에요. 걸핏하면 진짜 어떤 독살 당할 수도 있고, 걸핏하면 하극상당해서 뭐가지 잘려서 어, 퇴출 당할 수 있고, 왕이 퇴출 당하면 그만큼 비가 어, 비참한 삶이 없어요. 어, 왕하고 왕비도 극한 직업이야. 음, 응. 그러니까 안전 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 극한 직업을 했다라는 거지. 어. 극한 직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 힘들, 힘들다라는 거지. 음, 맞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갖다가 어, 이겨내고, 응, 어, 이겨내고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어,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남자가 마음이 변해. 어. 남자가, 어, 그렇게,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사람이, 어, 어떻게 된다? 어, 변한다. 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어, 실망하게 된다. 어, 항상 실망은 나의 몫이었다. 라는 거죠. 음. 아, 상처투성이. 그죠 배신감. 음,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까지 온다. 왜? 노력을, 노력한, 이 상처는 노력한 만큼 오는 거예요. 음. 그니까, 어, 어, 이, 이 3번 카드의 주인공은 상대방으로 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대방으로 해서 많이 노력,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게 카드에서 나와. 왜냐면 이게, 이게 나왔잖아. 짝사랑 카드가 나왔잖아.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 어, 혼자만이 이 외로운 길을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어, 힘들다라는 거지. 어, 저, 저, 에,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어. 여러분들 인생 살고 너무 어.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올인할 필요 없어. 어. 이렇게 순정을 다 바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왜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 순정을 바치면 도라는 건 뭐다? 어, 배신이다. 배신이다. 어. 배신이고 실망감이다. 음, 그런 거예요. 음, 맞아.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건 있어. 어, 다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음,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다? 어, 이만큼까지 그래도, 어, 그래도 경제적인 저걸 하니까, 어, 지, 이 새끼가 집 맘대로 하, 해더라도 그걸 다 참고 견뎌주는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돼? 어, 참고 견뎌주는 거 어떻게 돼 지가 지가 무슨 봉인 줄 아는 거야 진짜로 어, 술집 가서 기집질한테어 기집한테 돈 뿌리고 다닌다라는 거지 어. 어 저기 막 여자들이 어 오빠 그러면 진짜 지가 오빠인 줄 알아 아 진짜 이게 문제야 남자들은 착각을 너무 많이 한다니까 지가 지 인간성이 좋아서 오빠라 그러겠어요 지가 쓰니까 오빠라고 하는 거지 그걸 즐기는 거야 오빠 오빠 해주는 걸 병신인 거야 한마디로 실속 없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거지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 이 3번 카드를 뽑은 사람, 맞아, 그런 것 같아. 어, 대체적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 그 이성우는 남자가 어느 정도 지 멋대로인 경향은 있어도 그래도 자기, 어, 밥벌이는 한다라는 거예요. 어, 남자로서 어, 그래도 자기가 무능력하지는 않다라는 거지. 어, 뭐, 그러니까 경중에 차이는 있어. 아주 잘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좀못 버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능력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은 자기가 잘 알아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어, 속을 많이 새긴다라는 거지. 어, 자기가 돈을 잘 버니까 어때? 어, 말도, 막, 말도 막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할 땐안그지 연애할 때부터 어떻게 그래 근데 이게 연애 기간이 지나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익숙해져가지고 뭐 3, 4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 어, 나를 갖다가 개무시하고 있다 개무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 어, 잘해줄 필요 없다 음, 잘해줄 필요 없다라는 거야 남자들은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딴 여자 나면 간다니까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 어, 딴 년들이 분냄새 풍기면서 목한번 휘어 감아봐. 다 자빠진, 다 자빠진다니까? 백이면 백다 100 자빠져요. 그 여자들이 옷 벗고, 저기 막, 저기 막, 육탄 공사하는데 견딜 수 있는 사람 없어. 왜? 내 여자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장소에 가지 않으니까. 그런 유혹적인 장소에 가가지고 어 유혹을 어, 걔가 나를 유혹해 왔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가지 말았어야 돼그 유혹적인 장소에는 지가 가놓고 제가 유혹해서 유혹해주길 바란 거 아니고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유혹하는 어, 여자를 갖다가 진짜 아무 아무 그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사무실이야 길바닥 어, 길바닥이고. 어, 어, 고등어 사고 있어. 그런데도 옷 벗고 앵겨? 그럼 그년이 미친년이지. 그럼 그거 욕해도 돼. 근데 술집에서 은밀한 어, 둘이 은밀하게 있는 데서 여자가 옷 벗고 달겨드는 거? 그건 뭐야? 본인이 그만큼 하게끔 여지를 줬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여자의 잘못이야? 너 옷걸음 풀어도 돼. 제발 풀어줄래 하고 어 저기 분위기로 사정사정 한 거지. 아니 그렇소?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먼저 유혹을 했는데요.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울 어,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누울 자리도 없는데 다리를 뻗겠습니까? 어, 여자들도 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옷걸음을 푸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 이 사람을 갖다 묵묵히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그것이 연인이든 남편이든 어, 만약에 남편이 됐으면은 아이를 기르면서 묵묵히 어, 집안일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연인이라면 나 나의 일을 갖다가 해가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려 기다려주고 어, 이 사람을 포용해 줬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지 여, 여러분의 남자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정신을 차리나요? 아, 정신을 차리나요? 어. 이 새끼는 음. 그 관을 봐야 울놈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 여러분 어,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 단호한 모습을 보면은 음에 힙겁. 어, 내가 더 이상 어, 가면 안 되겠구나, 어, 내가 이것을 지켜야겠구나 라는 마음은 든대요. 어. 근데 여러분 이거 제네랄이에요. 어. 어, 저기, 뭐, 타로카드 보고서 남자한테 잘못했다가는 어, 큰일 날수 있으니까,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 어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 음. 자, 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 자기, 이, 이, 사람은 자기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쉬 버리지는 않는다. 어, 근데 항상 징크스가 그래. 어, 징크스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남자복은 그런 거예요. 남자가 그래도 경제력은 있다. 자기 아까림은 잘한다. 그렇지만, 어, 약간 노는 걸 좋아한다. 스트레스를 갖다 노는걸 노는 걸로 풀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갖다가 노는 걸로 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노는 곳에는 반드시 이성이 따라붙기 나름이다. 그래서 간간히 바람은 핀다. 하지만 내 여자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버리지만 않는다면 어, 그런 거예요. 이 (3번) 카드는 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래도 3번 카드 나쁘지 않네요. 음 마음의 고생은 되겠지만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내 팔자에, 어, 남자 운, 혹은 여자 운, 음, 되겠죠? 음, 선생님 3번 카드 읽고 나더니 기분이 처지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 기분 처졌어요딱 <웃음> 내, 내 얘기 같았어요. <웃음> 내 얘기 같았어요. 음, 그럴 수 있지. 저도 그렇게 남자 보기 좋은 편은 못 돼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다, 그래야 되나? 음, 그 저기, 막, 과부팔자, 호래비가 안다고, 음,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앞,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제가 뭐, 딱히 막, 이렇게, 저기 응답은 하진 않지만, 그 아픈 마음이 다 보여. 음. 예, 그 마음을 알아요.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내가 리딩을 할때 하나라도 더 잘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게 얼마나 답답하면 어, 이걸 보고서 위로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리딩을 한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음, 왜, 왜 그렇게 우울해요 음. 왜 저기 뭐야 마음을 줬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밖에 없어 음. 어그 사람의 무시 무시당하고 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요 음.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해지 진짜 말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참 말하는 거 인색하게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음? 불안해요 불안해요 어. 왜냐면, 이, 음,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난 것 같네. 음, 그런 거지, 뭐. 음, 여러분한테 항상 어, 금전적인 손해만 주고 끝났다라고 봐.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친구한테 마음이 자꾸 남는다. 어, 왜? 여러분들이 외로우니까 어, 외로우니까 이 사람을 갖다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은 음, 결국에는 어, 여러분들을 어, 갖다가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어, 만날 수있 라고 저는 봐요 어쭉 이랬지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선생님 문제요 선생님 문제요 어, 나도 모르죠 타로카드는 그렇게 길게는 볼 수가 없답니다 어, 어 타로카드는 그렇게 금방 볼수 없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내,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헐값에 어, 버리지 않을 거예요. 어, 그 이, 자기 인생에 대한 애착이 크다 그래야 되나? 어,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뤄설 어, 것이다. 어,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뤄설 것이다. 어, 그렇게 보여요. 카드상은. 음, 굉장히... 어, 그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짜 어, 자기애가 강하다 그래야 되나? 어, 아주 바람직해요. 어, 그래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힘들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돼. 어, 맞아요. 어, 여러분들은 자기 일에도 열심히면서, 어, 슬럼프가 왔다 하더라도, 어, 그, 본인의 꿈과 희망을 갖다가, 어,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 어, 쉽게 내려놓지 않고, 음, 항상 꿈을 꾼다 이 꿈이 이루어질 꿈인지 아닌지 그건 확신은 없어 그렇지만 항상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꿈꾸는 여인? 어, 소년? 이런 거지 어. 여러분들 갈 길도 머네 어. 어. 하는 일도 많고 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다? 남자들이 다 여러분 돈 보고 오네? 음. 여러분 팔자의 남자복은 그런 거예요. 어, 남자들이 여러, 여,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온다? 어. 그런 거예요. 어.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서, 아, 쟤랑 있으면, 어. 내가 팔자가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온다라는 거지 어, 내가 조금만 조금만 벌어도 되겠구나 어, 제가 더잘 보니까 뭐 그런 마음을 들고 여러분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문제는 그거야 어, 그렇게 해가지고 내 덕을 보고 살면 말이라도 잘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다? 어, 말우라지게안 듣는다 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어, 그리고 지가 갖고 싶은 것만 가지려고 한다 어, 지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카드를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내 팔자에 남자 보고는 여기까지인가 뭐 이러라는 거지 음, 근데 여러분 어, 여러분의 팔자가 전 그렇게 나쁜 팔자라고 생각하진 않아 적어도 경제력이라는 게 뒷받쳐주잖아 내가 뭘 해서든지 내앞가림은잘할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되게 비참해지는 거거든 왜냐면 내가 이게 안돼봐 어, 남자한테 나, 나를 갖다 의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더럽고 치사해서 살수 있겠어요? 그잖아 음, 남자한테 내 삶을 의지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벌어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가정을 이끌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다 어. 뭐 자꾸 헷갈리 어, 자꾸 엇갈리면 어때 바람피면 내쫓으면 돼 상대방이 무능력해 어, 나, 어 나가서 죽어라 이 새끼야 그러면 돼 어. 근데 더잘 벌어. 어, 더잘 벌어. 그럼 그냥 데리고 살면 돼. 어. 려울거 하나 없어. 어. 왜? 남자는 계속 생겨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서 남자들이 계속 온단 말이지. 어. 남자복은, 어. 남자는 있다. 어. 복까지는 모르겠다. 어. 근데 뭐 보통이다. 어. 남자들이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니까 경제력을 보고서 오는 거니까. 어. 그리고 남자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참 잘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좀잘안 하고 어? 매, 뭐 사달라고 애들처럼 조르고 맨날 이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뭐뭘 사주더라도 그럼 이 새끼야 반은 네가 벌어 그래요. 어. 자기야 나 이거 갖고 싶은데 그럼 너돈 얼마 있어? 어, 나 저기 뭐야 20만 원 있어. 그럼 그거 얼마야? 어, 50만 원. 그럼 네가 20만 원더 벌어. 그럼 내가 10만 원 못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단언해주지 말라라는 거지. 응. 음.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이 돈을 주는 것도 기술이야. 응. 음. 예, 여러분들은 화끈해 가지고 그냥 준다고.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꾸 저보러 타면 뭐 한다? 이 사람이 자, 점점 자기 능력으로 안 할란다고 안 하려고 드는 거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 돈을 안 벌진 않을 거 어느 정도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어떻게 돼? 점점 들버는 거지. 어. 점점 들버려도 되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 아예 안 하려고 든다는 거지 일을. 어. 저기 막 뭐야 무임승차하려고 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야. 어. 그고 처음부터 너무 다 해주지 말라. 다 해주면 나중엔 너무 당연하게 받아. 안 사주면 오히려 지랄해 어, 그것도 안 사주냐는 식으로 지, 지가 돈 벌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어, 네가 남자가 됐으면 새끼야 네가 네 여자한테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고 살림에 보탬이 돼야지 왜 맨날 어, 해달라고 가고 지, 지랄이야 뛰어 뛰어 아니면 성전화를해 그렇게 살 거면 아그 얼굴로 성전을 해가지고 시집이나 갈란지 모르겠다 암튼 음. 암튼 암튼 음.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다 해주니까, 왜? 얘하고 자꾸 이제, 입시름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귀찮다 보니까, 그냥 귀찮아서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얘는 어떻게 돼? 어, 점점 일을 안 하게 된다. 어, 점점 일을 안 하게 된다. 음, 주변에 여러분한테 마음에 들어 하는 남자가 또 있잖아요. 어, 여러분, 그 남자 그래도 꽤 많은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얻, 얻을 수 있는데, 이 새끼 아니더라도? 어. 문제는 그거지. 여러분들하고 사귀면 점점 어이 남자가 이 새끼가 돼간다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음.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요. 어. 왜냐면 입시름하는 거 싫어해. 어. 뻗댕, 뻗댕기면 다 해줘. 어. 뻗 땡은 해줘. 음. 이제 좀 앞으로는 조금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다 해주다 보면, 어떻다? 그러다 갑자기 안 해주면, 어, 남자가 그래도 마음이 식었네, 어, 애정이 없네, 그런 개소리 하잖아, 어, 지가 벌어올 생각을 안 하고, 음, 뭐 하나라도 할수 있게, 어, 정, 일할 게 없으면 뭐 아파트 관리인이라도 하면 되잖아, 어? 단 얼마라도 벌어오면 좋잖아, 응? 그쵸, 응. 그러니까 어, 남자를 갖다가 만나도 뭘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뭘 해주지 말아요. 음. 같이 살더라도 그이이 이 파트는 네가 커버해. 못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어, 못하면 그냥 나가. 이거 이거 키하게 못할 거면 그냥 나가. 어. 어차피 내돈 주고 내가 다할건 뭐하러 내가 너밥 먹여서 기르네 이 새끼야. 어. 잠자리? 야너 아니어도 쎄고 쎄어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근데 왜뭐 뭐하러 나하고 같이 살아? 익숙하니까 어딴놈 새기면 또 똑같은 거 반복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런다. 어 내가 남자 새기 아, 또 어, 만나서 어디 살아요, 뭐예요, 취미는 뭐예요? 어 그거 그거 말하기 귀찮아서 그런다 이 새끼야. 어 그런데 네가 자꾸 이러면 이러면 나 귀찮아도 그거 할 거니까 음, 똑바로 해이 새끼야. 음, 이러면 되는 거야. 어 귀찮더라도 나 그거 할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 그래 이 사람 항상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음. 말을 갖다가 곱게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 그, 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해갖고서, 그냥, 뭐, 그래, 오늘부터 우리 그냥 서로 남남으로 갈길 가자, 이렇게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남이 돼 있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제 능력이 있고,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도, 음, 저기, 막, 돈 쓰지 말아요.돈이라도 어, 지켜야지 어차피 얘 소멸돼 가는데 어, 남자복은 어, 없지는 않다.남자는 어, 계속 들어온다.그럼 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건가요?그거는 모르지 그때 가서 카드를 더 뽑아봐야 알겠지.한동안의 흐름은 그렇다라는 거지.뭐 어, 몇달 있다 팔자 남자복 한번 더 뽑아보죠.어떻게 됐나 어떻게 변해 있나. 어, 언제쯤 변할 모르지. 해마다 들어오는 거고, 10년에 한 번씩도 운이 바뀌고, 해마다 운이 다르니까, 동지쯤에 가서 한번 뽑아보면, 어, 어, 내년에, 어, 남자복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겠지? 음, 아니, 그렇소? 그니까, 뭐, 당장 없다고 영원히 없는 거 아니니까, 너무 절망, 실망, 응, 해가지고, 어, 응.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땅 치지, 땅 치지 말고, 어, 그러면, 아, 바지만 더러워져. 음, 그러지 말고, 좀 기운 내봐요. 남자는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한테. 자,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5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팔자의 남자 운. 내 팔자에 남자 운은 어딜까질까 궁금하시죠? 네, 5번 카드 많이 기다려 주셨나?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보시는 분들 5번 뽑고. 재밌지 않아요? 어, 내 인생도 그렇지만 남이 인생 엿보는 것도 재밌어. 이런 팔 이런 이런 인생도 있구나 싶잖아요. 내 인생이 가장 슬플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어 그냥 이런저런 얘기 듣는거지. 음. 음. 저기 뭐야, 무슨 일이에요? 여기 5번 카드는 왜? 왜? 음. 조금 더 뽑아 봐야 알겠지만 이건 두 분의 두 사람의 문제로 헤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음 이거는 아, 여러분 저기 말뭐 싱글이신 분이나 어, 결혼했다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싱글, 싱글이면 이럴 필요까지 있나? 어, 항상 과거에 어, 과거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과거의 사람들의 그 가족이나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거지. 그럴 필요 없어요. 어. 부부도 살다가 헤어지는 판에 어. 남자친구 가족까지 신경, 쓰수, 신경 써줄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면 남자친구의 뭐 카드값을 막아줬다 다는가. 어. 그리고 여기만 친내 뭐, 보니까 뭐야. 음, 나 혼자 사랑했다는 거지. 어. 너를 사랑, 나는 너랑 나랑 마음이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지나 보니까 뭐다 어, 나만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나만 혼자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어, 그래서 어, 이 관계가 어, 깨지게 깨진다라는 거죠. 자꾸 이런 이런 일로 반복이 됐다. 그래서 내팔자에 남자 우는 어, 정말 이런 게내 흐름인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거죠. 어, 짜증 난다 진짜. 음. 어찌합니까 어, 어떻게 할까요 어, 딱 그거야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어. 힘, 많이 힘들다는 게카드에서 느껴지네 어. 이 사람을 어, 과거의 사람을 항상 빨리빨리 내려놓지 못하고 그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야 어.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어, 잘 모르잖아. 어. 그리고 지금 우울해 있지 않나? 음, 우울, 굉장히 우울해요. 어. 그니까좀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려고 해도 어,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려 해도 자꾸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어. 꼭내 발목을 갖다 누가 잡, 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늪으로 자꾸 빨려늪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라는 느낌? 음, 늪으로 빨려 들어간다?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감당하기가 힘들다. 음.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항상 그래. 여러분들은 사랑, 이게 헤어지고 나면은 후폭풍이 좀, 어, 세고 깊고 오래 가는 게 아닌가? 어. 그만큼, 그만큼 외롭다는 거지. 음. 그만큼 외롭기 때문에 세게 오는 거고, 깊게 오는 거고, 오래 가는 거예요. 한번 사랑의 상처를 받으면 훌훌 털어낼 수 없는, 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음. 이러면 아플텐데 몸도 어, 여러분은 몸도 몸도 마음도 참 많이 아프다 음,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 집착, 배신감, 우울 막 이런게 막그 뭐지 그거야 어. 비벼, 비볐어 벼비 그걸로 비볐어 그걸로 비벼가지고 내 마음이 하루는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어, 돌아보니까 이렇고 뭐야 나나 나 미친년인가 나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니야 싶겠고 가슴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고 내내 내 인생은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야 지금 음. 진짜, 내 남, 내 팔자는 이런 건가? 이렇게 나는 살, 살다 죽어야 되나? 진짜 내 생에서나 내, 내, 좋은 삶을 기대해야 되나?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찼다는 거지. 나는 언제쯤, 나는 언제쯤, 음, 어, 저기, 막, 그,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지? 언제쯤 나는 좋은 사람 만나서, 어, 그냥 편안하게, 다른 거 바라지도, 어, 뭐지? 큰거 바라지도 않아. 어, 대단한 거 바라지도 않아. 어, 그냥 같이 손 잡고 산책하고 그냥 인생의 소소한 것들을 갖다가 느끼면서 살수 있을 살수 있을까 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남 남성분들, 여자들은요. 그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아. 물론 된장도 많아. 어, 돈 보고 달겨붙는 애들도 많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다. 어, 대체적으로 여자들은 그냥 일상의 사소한 거 그런 걸 좋아해요. 어. 밥하다가 이렇게 칼에 이렇게 손비면 어? 저기 막약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는 남자 어, 자기 옆에 가있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거 그게 그렇게 힘든가? 어 그게 돈 벌어오는 것보다 더 힘든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별로 힘든 거 아니잖아 근데 그걸 안 한다 그거 하나 안 한다 그거 하나 안 하면서 무슨 사랑이야 이런 개새끼 같으니라고 아니 그렇소? 음, 그런 거예요. 뭘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닌데 음, 그거 하나를 갖다 안 해주냐라는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회의감도 들고 어, 막 수많은 생각들이 어, 저기 막내 마음을 괴롭힌다라고 카드에서 날려주네요. 음, 그래서 내 복은 어디까지 인가 어, 정작 정말 여기서 나는 어, 그냥 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싶죠 어.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음. 그 기간이 언,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여러분에게 마음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네. 어디 봅시다. 어, 이 사람은 과거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 과거에 여러분하고 싸우고 헤어졌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도 여러분은 썩 기쁜 것 같지가 않아. 음. 썩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이 이 인간이 돌아온다 해더라도 어, 내가 이거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걱정이 되는 거야. 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랬잖아, 요 성격이 오늘 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 내일 모레 다르고 어,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고 내가 미친년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적인 방학을 했는데 이 새끼가 지금 돌아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왜냐면 실망을 실망대로 했잖아. 이거 뭐야 이거? 딴년 생겨서 간 건데 어. 이 새끼한테 연락, 어 연락, 과거의 남자한테 연락 오지 않아요? 그런 거 같은데. 음. 연락이 왔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다. 어. 하나도 안 기쁘다. 음, 기쁘지는 않고. 그렇다고 내려놓기도 그렇고, 어, 뭐야, 이거. 그니까, 그랬어. 어, 복잡하다. 어, 짜증난다. 봐 이거지. 어. 어, 그래, 그럼 그냥 한번 만나봐? 어? 아니면 만나서 욕이라도 한번 해줘? 어? 그니까, 별, 별, 별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어. 네가 망가뜨려놓은이 어, 관계들은 다어떡할 건데? 어, 네가 돌아오기라도 하면 어, 내가 얼씨구나 좋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만극합니다라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따지면 따질수록 얘가요 더더 어, 어, 더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 왜 정말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 이이이 이, 이 새끼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 새끼가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니까 잘하면 얘가 받아 줄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돌아올 것 같은데요. 음. 아부카다바라 이러저라야? 음. 여러분 뭐이 사람 돌아오면 받아 주고 싶으세요? 어 물어보는 거야. 아, 돌아올 것 같네 요번 카드는 아, 좋겠다 <웃음> 정말 부럽소 그런데 아, 돌아와도 음. 아니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왜 잠을 못자고 음이 상대방 여러분하고 일단은 얘기라도 좀 하자 그러는 거 아닌가 음, 얘기라도 하고 우리 어정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편안하게 다시 시작해볼래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편안하게 전처럼 다시 한번 시작해볼래 음,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어 여러분들 감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마음이 어 근데 그렇게 깊은 마음은 아니야 깊은 마음은 아니고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복잡해졌다 음. 왜냐면 상대방이 다가오는 건 조금 진실하게 다가온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는데 딱 보니까 이게 그닥 그렇게 어. 깊은 마음은 아니라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음. 그냥 조금 냉정하게 이때껏 여러분들이 아팠잖아요. 이때껏 여러분들이 아팠다 보니까 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아닌가. 어, 이렇, 이렇게 그냥 뭔가의 관계를 갖다 설정하지 않고 어,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생각을 하는데 왜 선생님 왜 대해요? 뭐 이럴 때 <웃음> 에이, 이게 참 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 이 사람이 그 옛날에 그게 다시 어, 겨 나온다 옛날 성격이 어,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어, 그냥 또 다시 뭐 내려놓고 싶은 것 같아요. 음, 음, 조금만 더뽑아봐요 어떻게 될지. 이, 이 남자가 약간 집착이 있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집착을 보이는지를 알겠다 아.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빨리 결정을 해줄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해요 빨리 결정해 만날 어, 건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내가 조금 더 너를 두고 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자복을 물으신다면어 여러분들이 남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어찌 됐고 머리도 복잡하고 어찌 됐던 간에 어, 남자가 없는 팔자는 아니다라는 거지. 어, 왜냐면 과거에 이 남자가 여러분들하고 재회를 원할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만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 남자하고 저, 설령 안 된다 했더라도 여러분들은 남자를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라고 봐요. 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남자가 그렇게 경제력이 어, 없는 사람은 아니야. 뭐대단할것 대단하기까지는 아니지라도 자기 악가림을 한다 어, 일 일하는 거는 똑부러지게 한다라는 거지 그그 그 사람이 얼마를 벌든 선생님 그 사람 많이 못 버는데 얼마네 그 얼마를 벌던 거길 떠나서 자기 맡은 일은 같이 똑부러지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어, 똑부러지게 할수 있고 그다음 자기 악가림을 하는 사람이다 어. 그렇지만 뭐가 문제야 어, 좀 말을 갖다가 어... 지잘난 맛 때문에 좀막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어, 어지간하면 어, 더 좋은 남자 어, 구하기도 솔직히 힘들어.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저기 막 댓글 같은 거 봐봐요. 어, 다른, 다른 사람들 카드 봐봐. 막 거지 같은 사람, 뭐 등치는 사람, 삥뜯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이 정도면 어 우리 이 정도면 금메달이야. 어. 아니, 그렇소? 이, 저기 1, 2, 3, 4번 어, 뽑은 사람들 이 정도면 금메달 아닙니까? 오. 말 조금 못되게 하고 그런 거뭐 참아줄 수 있지. 어. 뭐 가끔 잠수 타는 거아 참아줄 수 있지, 뭘. <목소리> 어. 가끔 잠수 타면 나 쇼핑 나가면 되잖아. 어. 그리고 또 뭐야? 어, 또뭐 있어 이 사람? 어, 가끔 지 맘대로 하는 거. 아집안대로 하면, 그냥, 널뛰라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 널판자나 갖다주면 되는 거고, 응. 그래도, 자기 맡은 바일 열심히 하고, 얘, 이 새끼는 승질이 이모냥이어가지고, 어디가서 바람 펴도 여자들이 오래 못 붙어 있어? 응. 여러분들이, 얘 말하는 게 너무, 이, 이 새끼가 좀 예민하거든. 예민하가지고, 그냥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헥! 하고서, 너, 내가 창문 똑바로 닫으라 그랬지? 어, 떻게 길에 저 창문에서 바람소리가 나. 야, 이 새끼 바람을 내가 불었냐?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예민하단 말이다. 예민한 거 말이에요. 그니까 러 이렇게 예민한 놈이 어디 가서 바람을 피겠냐고. 어, 꼴에 바람 피워도 오래 가지 못한다. 왜? 이런 성격을 갖다 참아줄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 어, 그렇잖아요? 그니까. 러 <놀람> 이놈 어디? 갈데 없다. 어, 아주 좋네. 금메달. <웃음> 오늘의 MVP는, 어, 예, 5번 카드를 뽑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이게 MVP예요? 아, 다른 카드 봐봐. 이 정도면, 어, 업고 다녀, 업고 다녀. 어, 자, 5번 카드 리딩. 어, 도움이 되셨나요? 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